한 마을에 새 부사가 부임하면 다음날 아침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이 계속해서 생겼습니다. 덕분에 모든 관리들은 그 마을에 부사로 가기를 꺼렸지만 한 용감한 관리가 자원해 저주받은 마을에 도착합니다. 그날 밤새 부사는 여자 귀신을 목격하게 되죠. 사실 이전까지의 부사들은 이 귀신을 보고 놀라 사망한 것이었는데 그 귀신은 부사들을 해칠 생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고 한을 풀기 위해 밤마다 등장했던 것이었죠. 다음날 아침 용감한 세부사는 그를 살해한 사람을 찾아 처벌했고 그 이후 귀신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도 상당히 익숙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장화홍련전도 이런 전개를 가지고 있고 콩쥐팥지 이야기의 2번 중에서도 이런 내용을 가진 게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들은 오늘 소개할 이 이야기로부터 파생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에는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실제 장소도 있죠.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 아랑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랑서라는 정말 많은 책에서 다루고 있고 각 책들의 내용도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모든 내용들을 한 번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아랑설화를 다루는 문헌들에서 공통적으로 다뤄진 내용들을 중심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아랑이라는 여성이 미량 부사로 임명된 아버지를 따라 미량에 오면서 시작됩니다. 아랑은 매우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을 뿐 아니라 양반과 자제답게 지혜롭고 기품있는 여성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아랑과 마주친 한 통인이 아랑을 향해 흑심을 품고 맙니다. 심지어 그 통인은 아랑의 유모를 꼬드겨 범죄를 계획하기까지 했죠. 아무것도 모르는 아랑은 어느 날밤 유모와 함께 달구경을 위해 영남루로 향했고 통인은 그런 아랑을 성폭행하려고 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아랑은 격렬하게 저항했고 통인은 이런 아랑을 칼로 찔러 살해하고 말죠. 아랑의 시신은 대나무 숲에 은닉해 아무도 발견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아끼던 딸이 하루아침에 행방불명되자 그의 아버지는 미량부사직을 내려놓고 미량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부터 미량에는 이상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미량부사로 새롭게 임명받아 내려온 관리들이 모두 하룻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어버렸던 건데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자 미량부사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용기 있는 한 관리가 미량 부사직에 자원했고 그는 미량 부사가 되어 마을에 도착합니다. 그날 밤 그는 잠에 드는 대신 책상 앞에 앉아 책을 읽으며 밤을 새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서늘한 바람이 불며 방문이 열렸고 부사의 눈앞에는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머리를 풀어헤친 귀신의 가슴에는 칼이 꽂혀 있었죠. 이 전의 부사들이 모두 이 귀신 때문에 사망했음을 직감한 부사는 귀신에게 자신의 앞에 나타난 이유를 물었습니다.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사실 이 귀신은 사망한 아랑의 혼이었죠. 아랑은 부사에게 자신이 죽은 이유와 자신을 살해한 사람을 알려준 뒤 사라졌습니다. 이튿날 부사는 귀신이 알려준 통인을 불러 신문했고 결국 그 통인이 아랑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했으며 그의 시신은 대나무숲에 버려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부산은 통인을 처형하고 아랑의 시신을 수습해 제사를 지냈고 아랑의 귀신은 그후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 아랑설화를 토대로 만들어진 건물이 있습니다. 바로 억울하게 희생당한 아랑의 넋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경상남도 밀양의 아랑사인데요. 현재 아랑사는 여러 팻말을 세워 아랑설라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제가 알려드린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한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우선 아랑사에서는 이 사건이 벌어진 시기를 특정하고 있습니다. 아랑이 밀양에서 살해당하고 부사들이 죽어나가며 이래 전모가 밝혀지는 일련의 사건들이 조선 명종 때에 벌어졌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아랑사에서는 등장인물들의 본명도 밝히고 있어요. 먼저 주인공 아랑의 본명을 윤동욱이라고 밝혔고 성폭행 미수범이자 살인범인 통인의 이름은 백기 죽은 아랑을 도와준 신인 부사의 이름은 이상사라고 하죠 이야기와 관련된 장소가 실제로 존재하는 데다 사건이 일어난 시기도 비교적 구체적이고 등장인물의 본명까지 전해지고 있으니 혹시 이 이야기가 정말 실화는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아랑사에 있는 이 정보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아랑서라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이 이야기가 정말 사실인지를 확인하려면 정사인 조선왕조실록과의 비교가 필요합니다. 조선왕조실록은 아주 정확하고 상세한 기록물이라서 몇 년도에 어느 지방 부사로 어떤 사람이 임명되었는지도 알수 있어요. 그런데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명종대의 미량 부사 임명은 단두 차례에 불과했고 그두 차례 모두 김우라는 관리로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랑의 본명이 정말 윤동욱이라면 당연히 그 아버지의 이름은 윤씨여야 하는데 윤씨 성을 가진 미량 부사는 명종 대뿐 아니라 그 전왕인 중종 대에도 없어요 당연히 신임 부사인 이상사라는 사람도 당시 실제 미량 부사였던 김우는 아닌 것 같죠 애초에 아랑소라에서는 매우 많은 부사가 임명되었고 또 죽어나갔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명종대에 임명된 미량 부사는 딱한 명만 있었던 것부터가 사실과 다릅니다. 사실 통인이라는 호칭도 당시 미량에서는 사용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통인이라는 호칭은 경기도와 영동 지방에서 주로 사용했거든요. 미량이 속한 곳인 경상남도에서는 통인 대신 공생이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따라서 미량을 배경으로 한 아랑설화에서는 살인범을 공생이라고 불러야 하죠. 아랑이 실존 인물이어서 아랑사가 세워진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아랑설화는 사실과는 거리가 먼 단순 설화일 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랑사에 적혀있는 이야기는 비록 정사와는 관련 없는 이야기지만 만약 이 이야기에 따라 아랑을 명종 때 사람으로 설정한다면 명종 때인 16세기 중반 미혼 여성 의상을 입은 캐릭터로 설정해야 할것 같습니다 아랑이 소복을 입고 있다거나 조선 후기 의상의 특징인 짧은 저고리를 입고 있다면 고증 오류라고 할수 있겠죠 이런 맥락에서 아랑사에 있는 아랑의 영종 또한 고증과 거리가 먼 모습입니다 아랑영정 속 아랑은 짧은 녹색 저고리에 붉은 치마를 입고 댕기머리를 한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저고리가 짧아지기 시작한 건 임진왜란 이후부터로 그 전까지는 긴 저고리와 풍성한 치마가 대부분이었거든요 저도 조선 초기나 고려, 삼국시대의 귀신을 다룰 때는 최대한 의상 고증을 지키려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창작물을 만들 때 조선 후기만의 한복이 아닌 다른 시대의 한목도 사용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랑설화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오늘 소개한 아랑설화는 양반과 여성이 억울하게 죽음을 맞는 내용이라면 이와 상당히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귀신에 대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이야기꾼 니언이었습니다.